맛이 어때? 맛있다맛있다 이봐 맛있다잠 <웃음> 못자겠어? 포켓몬생나서 네. 응. 그래서 아직 새벽까지 일어났어? 네. 응. <웃음> 역시 요 맛이야? 응아빵 어떡해 <웃음> 있어. 응. 어. 어? 응. 응. 어머머, 어머머, 어머머, 어머머, 어머머, 어머머, 어머머, 어머 어머머, 어머 어머머, 어머머, 어머머, 어머머, 어머머, 어머머, 어머머, 어 어머머, 어머머, 어머머, 어머머, 어머머, 어머머, 어 언니야, 이뻐. <웃음> 테리야, 테리야, 지아한테 가서 봐봐. 애송아, 그래봐. <웃음> <웃음> 아, 똑같은, 똑같은. 똑같은 <웃음> 지아랑 놀아줘. 엄마. <웃음> 어, 어. 음. 음. <웃음> 지아한테 춤춰줘. <웃음> <웃음> 아아 <아이>, <웃음> 어, 테리도 <테리다>. <웃음> 아쉽게 어머넌 <웃음> <웃음> 뭐야 이러고? 어색함이 잘잘라 테리가 테리가 <웃음> 좋다 <될까? 웃음> <웃음> 고 감사합니다 난 딸기 있는데 먹고싶못 딸기 그렇죠. 어떤데 어, 이거 하나 없네 진짜 주인 할아버지는 안아드리는 거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진는 어, 할아버지는 이런 거 좋아해 네, 할아버지한테 돈은 조금만 넣고 사랑은 많이 담았어요 라고 전해드리는 거야 엄마 h i n k h 마 e r e ago. I d o n 이 아혜도 <웃음> <웃음> 아, 아, 아, 아까... 어머 고라님 해? 호라 아까 한박 스테이크 싫다며 쉬 없어요 리가 이거지?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지혜 지금 화난거 <환한> 같은데? 지 <웃음> 자리 앉지 <안> 다고 <웃음> 어? 우와 음. 젓가락 잘한다 이제부터 젓가락으로 밥 먹어라 응응 나무젓가락만 가야겠다응 맞아 일반쓰 실젓가락은 못 하지 나무젓가락이라서 잘하는거 같아 아 빨리 그만 드시고 지아랑 놀러 갑시다 어머. I l o e t